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화가가 꾸민 희진과 그녀의 스승 정지우 선생님. 빨리 주제 파악좀 하라고. 제발 하루라도 빨리. 니들소리도 못해? 여 그렇게 대단해? 이때 우연히 희진이 그림 그림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는데. 나 계속 여자 그려싫어 절대 안그래요 <웃음> 결국 자신의 사진 전시회 모델로 그림 속의 주인공인 윤지호를 발탁합니다 띠리 좋다 어쩌다 만난 거니? 운명이라고나하까 언니 차비 좀 꺼져요 예전에 여기서 혼자 쓸듯이던분 맞죠? 같이 사볼면 드실래요? 그날 언니는 음. 누구한테 차인지 얼마 안 됐었나 보더라고 언니 우리 바다 가요 바다 만난 지 얼마 안된두 사람은 바닷가로 고고신 거나해 언니 나 이제 그만 놀고 대학 가라고요 실력 좀 늘면 언니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날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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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들끼리는 어떻게 밟을까? 그게 난늘 궁금하더라. 내가 사람 보는 데는 좀 있다고. 이쪽은 맨날 발표도 끈질긴 쪽일 것 같아요. 희진이, 이거 위로 좀 해드려. 많이 외로우신 것같아 괜히 따라온 것 같아서 그냥 올라갈라고. 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네. 아, 좋네. 뭐라고? 그래. 안 답답해요. 그쪽은 다깐게 같은데. 그런가요? 이때 지우는 정지우 선생의 귀에 걸려 있는 자신의 귀걸이를 거죠? 발견하고 어디선가 잃어버렸는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진이 누드 그림 속에 걸려 있었네요. 정지우 선생의 말에 떠오르는 예견인 강지우. <웃음> 다시 촬영장에 합류한 윤지우. 옛 연인이었던 강지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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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네킹은 때 마침 윤지우가 타고 있던 차량으로 떨어집니다. 아씨! 아씨, 손 칠해봐요! 아... 한번 당해봅시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죄송해요. 너무 궁금한데, 상상이 되질 않아서요. 근데 여기 타고 있던 사람들, 아까 저려다 도망가는 것 같던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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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전단지 붙이는 저를 봤대요. 왠지 외로워 보였다면서 여기 알바세요? 아버지가 커다란 로펌의 변호사세요. 여기 고시원 하나 치워달라고 했죠. 우리 뽀뽀나 할래요. 왜 떠내라는 거야?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야. 낯선 느낌이 이제 너한텐 없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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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 네. 네. 네. 네. 말도 한 이렇게 그녀들의 사랑은 추억으로 남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